해입니다 오늘은 해서 그것도 청장 중에 한 부분이 될 거고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가끔 책을 활짝 펼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나오면 그거를 써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오늘 내게 뭘 의미할 것인가 이런 걸 느껴보기도 하죠 지금 이 책은 북위시대 북위 정희라는 사람에 대한 비문인데 상비가 있고 합의가 있어요 예그는 합비입니다. 상비는 좀희미해가잘안 나오는 게 많고 합비가 선명한 게 많아서 이 구기시대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사랑하는 비문 중에 하나죠. 장명용비를 가장 많이들 씁니다만은 저는 장명용비를 처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정의합비를 만나서 아주 매력을 느꼈죠. 부침하고 너그럽고 차분한 그리고 여유가 풍성한 그 모습이 좋았어요. 이것은 천자문인데 집자 천자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정의협이 속에 있는 글씨들을 모아 가지고 모아 모아 분리하고 또띄어 붙이고 해서 집자를 한 천자문이란 뜻입니다. 즉이뭐이 뭐, 이 작가가 정이라는 작가인 것도 아니고 그 작가가 이 천자문을 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집자했다 그러요 그걸 보고 그리고 이걸 집자한 분은 누구냐면 근당 양택돈 선생께서 하셨네요. 이게 첫 펼친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독초성미신종의령을 한번 써보려 합니다. 저는 주로 그 요즘 최근에 전설을 많이 썼는데 해서도 무척 좋아합니다. 독초 도타올 독으로 시작하네요. 여기 있는 글씨체와 똑같이 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처음 초심분자들은그렇게쓰려고마음먹으시는게 좋아요. 저는 좀 변화를 주고 있죠 왜냐저면 어느 정도 이상 쓰면 자기 개성이 나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 저는 저는 저는 다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을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 시작이 100리를 가는 자는 90리를 반으로 보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만큼 게 있겠지만 어쨌든 초이 초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처음 초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처음이 초라는 것만 알고 만족하시겠죠 보통은 이 글씨를 보면은 여기가 오드입니다 옷을 맨처만들면 있어서는 칼로 드단부터 한다 이런 의미죠 또한 가지는 칼로 옷감을 재단을 해서 나눴어요 분리를 하면서 조정하고 이렇게 되면서 나뉩니다 분리되기 시작해 음과 양이 상대성이 모든 그런 상대성이 나누기 시작한 것을 태초라고 하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독초하니 이것이 바로 성미 이룰성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우리 민족이 가르치던 가장 핵심 강령 바로 이 성이죠. 말한 바를 반드시 실행하여 이루라. 성, 말한 바를 이루라.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경쟁적인 참전 경영에서도 성신해제, 가장 핵심되는 문구로 나오죠. 아름다운 미를 쓰고 있는데 양양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전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좋은 뜻입니다 착할 선, 어질, 길을 뭐 양, 상서로울 뭐 상다 들어가죠 아름다운 미도 마찬가지네요 그럼 양양과 불화가 뭐 아름다운 뜻인가 라기보다는 이 양의 뿔 모습입니다 양의 커다란 뿔이 참 아름답더라 뭐 이런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말로서의 아름다움이란 말이 더 의미가 깊죠 아름답다 암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암답다 에서 하여 아름답다 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바로 이 성자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한바를 이룬다 아는 것이 실행된다 자, 직선이 아니라는 거 꿈틀꿈틀 변화가 있죠 삼갈신자입니다 모든 여기 다 붙으면 지루하겠죠 일부러 띄어주는 바람구멍을 내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삼갈신 일국 선생의 말씀에 신독이란 말이 있죠 혼자 있는 것을 삼가라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더욱 삼가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삼갈은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부분을 이종 끝 마무리를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삼간다는 것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조심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퇴근할 때 일을 정리할 때 이런 신종의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냐 반드시 그래서 마땅한 외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 먹물이 좀 약간씩 모자라지면서 붓이 갈라질 것 같은 그런 공포의 순간이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다가오죠.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마저 써보면서 그 느낌을 즐겨보세요. 먹이 빠지면서 생기는 그 아슬아슬한 그 느낌. 자, 의령. 명이 고 령이 있다면 명은 어기면 목숨이 걸린 것이고 이령은 그 정도는 아니나 도우적인 권함이 들어있는 말이죠 마땅히 그리하라 의령 시작은 돈독히 하여 그 의도한 바를 말한 바를 안 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마무리는 삼가돈독그분하게 신중하게 마땅히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글씨를 쓰면서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에너지를 쑥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셔가지고 이 내용이 핵심이 에키스가내 세포마다 스며들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천자문을 마신 것이고 천자문과 하나 된 것이고 이걸 쓸 당시에 그 위대한 성현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